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릭은요 바로 7년 동안 묵혀놨던 제 아이디어입니다 어, 어떤 트릭인지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런 트릭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위치로 굉장히 쓸 곳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트릭 같은 경우는 각도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뭐 주위에 막 이렇게 둘려 쌓였을 때이 트릭을 자주 씁니다 많이 비주얼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제 아이디어를 응용해서 또 다듬어서 여러분들의 액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같이 배워보러 가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더블리프트를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이쪽 영상에 여기 카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더블리프트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이 기술을 배우는 걸추천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블 리프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처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카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제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엄지가 이렇게 카드를 드립을 하듯이 두 장을 세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중지가 이 모서리 끝에 와주고 엄지가 모서리 아래쪽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게 두 장이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중지 왼쪽 아래 엄지 존스 체인지 여러분들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 더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네, 존스 체인지가 뭐 이런 식으로 카드를 돌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검지가 이 상단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쫙 손을 펴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른손에 약지 부분이 엄지와 함께 카드를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. 여기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이렇게 잡았죠? 그 다음에 왼손은 카드, 엄지가 썸 카운트를 해줍니다. 쭉 세면서 여기다가 오른손이 들어가는 겁니다.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 드리블하고 더블 잡아서 존스테인지 하듯이 돌린 다음에 약지가 엄지랑 같이 카드를 잡고요 자, 왼손이 돌려서 드립을 하고 만들어진 틈에 쭉 들어갑니다 넣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트릭이 들어가는 게 왼손이기 때문에 아, 왼손이 보시면 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카드가 좀더 깊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그럼 지금 왼손의 약지가 요걸 잡아줄 수 있겠죠?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의 검지가 이 카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보여줍니다 카드가 아까 봤던 그 카드다 그러고 나서는 이 인덱스 코너 이 부분을 검지 살로 밀어 넣어 주는 겁니다 보이시죠? 근데 여기서 약지도 카드를 밑으로 당기고 검지가 위로 들면서 카드를 넣어 버리면 카드가 이런 식으로 한 장만 싹 빠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엄지가약지로 생각하고 왼손의 검지가 카드 밀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될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더블을 이렇게 넣고 쭉쭉 넣어 주는 겁니다 바뀌었죠? 네,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트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고요 네, 이제 이 트릭을 이용한 마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마술이 그렇듯이 관객에게 카드를 하나 뽑으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진짜 뭐맨 밑에 있는 카드 상관없어요 네 보여줍니다 저는 뭐 카드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걸 그냥 중간에 넣겠다 이렇게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그냥 탑 컨트롤 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?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해서 넣었습니다 관계 카드가 아니죠? 근데 이제 모르는 척을 좀 제가 많이 어필을 합니다 이 카드 아닌가요? 여러분 관객이 어 아니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관객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손 한번 주실 수 있나요? 라고 하면서 트릭을 바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관객에게 의심할 수 없는 이렇게 틈에 제가 그냥 바로 기술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속도로 본다면 이 카드 맞나요? 그러면 아니요 이럴 때 아 죄송하지만 그럼 손 한번 빌려 주시겠어요? 하면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관객이 손을 제가 이제 빌려서 오른손이 만약에 관객 손이라면요 이렇게 카드를 잡게 합니다 이 카드를 이렇게 쭉 잡게 하고 왼손은 카드를 이렇게 뺍니다 뒤로 빼고 제 왼손의 카드 어딘가에 아까 뽑으셨던 카드가 있을텐데 그 카드를 지금 잡고 계신 카드로 바꿔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미 관객은 이 카드를 뒷면인 상태로 잡고 있고 자기가 아까부터 잡고 있었으니까, 이 상태에서 또뭐 어떻게 신기한 말을 또몇번 해주고, 신호를 딱 주면 손을 뒤집으려고 했을 때, 와우!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술사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많은 호응을 받고, 네, 그렇게 마술을 끝내는 그런 액트였습니다. 아, 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, 필요하신 분들께는 그냥 기술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또 디테일한 것까지 궁금하시다면 이 제가 제 말씀드렸던 거 계속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2년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